꿈들을찾지그 날까지 흘러가 매일도 다 모르는 채로 알수 없는 일들에 투성이지만 그래도 우린 괜찮잖아 그치? 네. 옷을 입고서 신발을 신고서 모자를 쓰고서 거울을 보고서 밖으로 나갈 준비 끝났다면 문을 열고 나 가자 너는 참 상냥한 아이니까 어디든지 갈수 있어 아소린다 아래레양하고 구둣가 만나고 눈앞에 닥친 건 현실 연이 다 전부 포기하면은 그 상태로 게임 오버 안 돼! 눈 대지 않아 지금 이르잖아 너만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어 언제까지나 니네 곁에 있을 테니 자한 번만 더 해보자 번, 번, 번. 누구라도 알고 있네 희한 이야기는 슬쩜 없어요 까지 포기하지.